hello, hello. <웃음> 여러분 베트남 오면 여기 꼭 오세요. 진짜. 아요맛 <웃음> 없어 보이는데? 여기 양꼬치, 형, 여기 양고기 전문. 어, 여기도 카아 o m 아거 아니 치킨. 치킨 난 치킨앱폭 치킨에폭 치킨앱폭 다이지수있 내가 근데 사야되는데 너무 따갔어 이 얼마야? 어.. 은화군으로한만원 정도야 하나에? 아계 계당 2천 원백원야 저쪽 계산하고 올게 아, 뭐, 뭐.. 여기 뭐 시켰어? 아 저쪽 계산하고 있는 거야? 핫타임 이제 또시키고그른을따름로 시켰구나. 네. <웃음> 어. 오늘 빨리 하나 얻어. 이거 뭐 이게 뭐지? 자, 알아판 바다 스다일인 이게 돼지고기랑 치킨, 치킨 두개두 개, 두 개. 김치도 주네요. 파타이에다가, 파타이 두 종류. 해산물이랑 고기, 그리고 볶음밥도 고기, 새우. 바깥인데? 이거지, 이거, 저 이거, 따라 먹어야 되나? 맛있다. 음, 맛있어. <웃음> 음 맛있다. 에 살았어도 네. 어떻게 왔다갔다 했지? 이렇게 음. 먼 곳을? 그니까하파인애 들어간 그런 맛인데? 하이애플부품만 음. 맛있다. 음. 아. 저건 뭔데? 프레차토. 프레차토. 진짜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것 같아. <웃음> 어디가 다산 거야? <웃음> 아 왜? 저기 한상 걸려요 지금. 아 그래?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더 맛있을 것. 이렇게 해봐. 음, <목소리> 비어플라자에서 맥주 한 잔. 여기 그거 여기가 놀이공원 같은데 공포하는 게 여기 있나? 야 여기 자이로드롭 봐 어, 보여? 자이로드롭 같은 거 보여? 저기 봐봐. 오. 야 미니 놀이기공원이네. 나는 패스. 너무 배불러. <목소리> 알차게잘 만들었어. 그러니까. 여기 여기는 아, 나야되네 <목소리> 어드 전. 4 하나 더 가볼까? Welcome to b e a s t r y World. 존하에서보에까볼 아, 높네. 대 전. 다안 하나? 안하아밑에은 보니까 꽤 높네? 저거다. 안 하나? 안 하는 것 같은데? 안하네. 안하네. 아쉽다. 아, 다행이다아 수리중. 아쉽네 여기저요. 아, 아쉽죠 형. 너무 아쉽네. 아, 너무 아쉽다 진짜. 꼭 하고 싶었는데. 아나 화장실 갈래.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베트남에서 바나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많은 먹거리, 볼거리, 어, 즐길거리 다 체험을 하고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, 추천하는 그런. 필수 코스인 같아요. 강력 추천하니까 베트남 다낭 오신다면 바나힐은 꼭 한번 들려보세요. 자, 여러분, 여기는 베트남 다낭 공항입니다. 어, 여기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갑니다. 너무 즐거운 다낭 여행이었어요. 여기까지 할게요. 바이바이 You don't know that 독 유독 유독 유독 유독 유 o 유독 유 오, 나, 저, 마, 저, 시, 에버, 모든, 모든 리 <목소리> <난 지금 목소리> <이 순간이 목소리> 씹은 조크, 썰어, 너 b a